그 사람을 등지고 미한데 나아가는 것은 까닭없이 미쳐서 도망치는 거나 같단 말이에그다 비유한 거죠,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사대 묘각 명원이 본래 둥글고 박고 묘하거나 묘각 명원이나 아까 본각 묘명이나 보각자리나 똑같은 말이죠 글자를 자꾸 바꿔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그랬죠 본래 퉁굴고 받고 묘한 그늘, 이미 망이 된다고 칭한다면, 아까 무시 망상, 망상이라고 칭한다면, 허망이라고 칭한다면, 어찌하여 까닭이 있겠느냐? 허망이라서 까닭이 없잖아요. 까닭 없으니까 허망한 망상이라고 하지요. 만약에 인한 바가 있다면, 원인된 바가 있다면, 어찌? 허망이라고 이름을 가겠느냐 묘각 명원을 등져가지고 무시망상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게 어떠한 까닭이 있겠느냐. 만약에 묘각 명원이 무시망상으로 된 까닭이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무시 망상이라고 말을 했겠느냐 말이죠. 이 없는 거죠 본각 묘명 자리가 무슨 무시망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 규절을 많이 읽으세요. 묘각 명원이 본원 명묘 언을 기칭 위망이면 운하 이위이며 자주 소인인된 운하 명망이리요. 이런. 주절은 여러 번숙독해야 돼요.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읽어가지고 내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말이 가장 중요한 법문 중에 핵심 아니요? 그러니까 본각묘명. 묘각 명원자리에는 무시망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아무 까닭이 없다 그 말이죠. 무시망상으로 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연여달달에게도 자기 머리가 없다고 괜히 도망칠 이유가 없지 않냐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연여달달만 그렇게 하거든 부처님은 그렇지. 아는데 중생만 그렇게 여녀절다처럼 미쳐가지고 도망치잖아요. 없다고 대가합진을 하지요. 만약에 그게 까닭이 있다면 그 묘각명환이 방상으로 되는 까닭이 이유 있다면 방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 방상이 아니지. 공이라는 숫자는 천 개가 있든 만 개가 있든 숫자 1이라는 숫자가 안 나오지. 이 공은 이것을 몇만 개를 쳐도 1이나 2는 아니요. 에? 공은 공이지. 그와고 같이 허망한 망상은 망상이지. 그게 무슨 진실이 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스스로 모든 망상들이 전전히 서로 인하여 방상과방상끼리 서로가 어울려 가지고 밀을 쌓고 밀을 미로 붙어서 밀을 쌓아서 찾고 설상가상으로 얼음에다 또불으면또 얼음이 되고 얼음이 되고 가듯이써 진겁을 지납니다. 미진겁을 두고 중생은 깨닫지를 못하고여자들 따와 같이 자기 머리는 없다 하고. 복개비라 하고 거울 속에 그 그것만 그 면목이 좋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부처님이 발명하여도 오히려 능이 돌이키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발명을 하는 것은 부처님이 아무리 일러주셔도 설법을 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여기서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도 발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죠. 알리는 거, 그렇게, 그렇다고 밝히는 거죠? 부처님이 아무리 밝혀봤자, 그 중생들은 마음을 돌이킬 줄 모른다 말이죠. 무시망상에서 벗어날 줄 모른다 말이죠. 옆에 사람이 연여 달다 보고 너그 공연시 미쳤다고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고 아무리 일러주어도 연여, 연여 달다는그 말을 믿지를 않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와 똑같죠. 이게 이제 근본 문명이라 최초의 그 업상현상 현상 삼세의 번뇌죠 삼세 꼭이죠. 부처님의 네 가지 변제와 여덟 가지 소리를 가지고 아무리 음성을 가지고 설법해도 중생들이 잘 어, 돌이킬 줄 모르는 것이 그와 같죠. 이와 같은 미의 원인은 미로 인하여 스스로 있으니, 미가 원인이 없는 줄 알면은 이 허망은 의지할 바가 없으리라. 이사구계를사구를 많이 읽으세요. 여시미는 인미 자유하니 식미 무인하면 망우소이 하리라. 이 문장을 많이 읽어요. 이 문장을 많이 읽다 보면은 천지현황을 3년도 가니, 언제 호야를 하시도구 해서, 가늘천 까지 가무리한 노루왕을 3년 동안 읽다가, 저 뒤에 익기연, 익기제, 익기호, 익기야까지 그냥 알아요. 3년을 두고 천지현황만 읽다가 나중에 통해버리잖아요그 전에 한번 적었었죠. 천자의 어린애들 배우는데, 천지현황. 이것을 3년간이나 읽었어요. 이 넉자를. 천지천황. 3년독이라. 근기가 대단하죠. 둔하기는 치독하게 둔하고. 3년 동안 글자, 넉자, 기역, 니은, 디글, 리그을 3년간 배우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천자문 제일 끝터리에 이걸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언제, 오야를, 카시돕고. 이렇게 이제 글까지 지을 줄 알아요, 이제. 글에 통해가지고. 천자문 3년, 천자문에, 천자문어, 넉자를, 사자를 천지 현황을 3년도가 아니, 천지 현황을 3년간 읽었으니, 언제 호야를 하시도까. 천자 제일 끝머리가 이건 나오죠? 에? 천지 현황을 3년이나 읽었으니, 언제 호야를 하시도 없고, 언제 호야를 어느 때나 읽을 것이냐. 여기도 이제 여시, 미인은 인미 자유하니, 식미 무인하면 망무소야리라 근본 무명, 근본 그 무시망상은 본래 없다는 것 아니요. 망상이 본래 없는 거예요. 대성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대성불교에서 일곱자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알면 돼요. 이게 대성불교에서는 이 여섯 자로 표현합니다. 태성불교 사상이요.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망상 번호는 본래 빈 거요. 본래 없는 거요. 그런 줄 알면, 제대로 깨쳐야 돼요. 망상을 끊으려고 굉장히 애쓰지요. 망상 때문에 걱정을 태산같이 이놈은망상 어떻게 해야 버리겠노 이목고를 몇년 해도 안 되고 남아미타불을 10년을 해도 도레미타불이 되고 말이죠 십년 공부 도레미타불 이목고라는 그 화두를 아무리 틀어도 저게 망상이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공부가 잘안 돼서 그런 거죠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망상은 본래 피인 거예요 망상이 본래 없는 줄 알면은 되는 건데 없는 줄 모르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크게 잘못된 거예요. 망무처소요망상은 처소가 없는 거예요. 집착하는 게 바로 망상이지 여시미인은 인미자유안이 식미무인하면 망무소인 소의하리라이대 네 구절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다 보면 망상이 본래 없는데 딱 부합이 돼요. 거기에 합치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망에 대한 것을 말한 겁니다. 미망이죠. 미망이라서는 오히려 생기는 것도 없거니 어찌 멸함이 되고자 하리요. 불생불멸이라 그대로 가. 불생불멸이 내나 미망만 떠나버리면 불생불멸이지, 본래가. 미망이 있더라도 불생불멸이라. 미와 방. 미망하고 반대말은 뭐지요? 예? 미망 반대말을 한번 써보세요. 오진이겠네, 오진. 예? 오진이 반대말이죠. 이렇게도 되고. 각오도 마찬가지고. 깨달은 것이 아니 반대말이죠. 미망하고 각오를 하나. 미망은 불각이죠. 불각. 불가. 깨닫지 못한 거 도리를 얻는 자는 잠잘 때 사람이, 잠깰때 사람이 꿈속의 일을 말한 것같다말이 도를 깨달은 사람,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잠잤다가 꿈꾸고 꿈을 깨는 것, 그거죠 꿈 깨는 사람이 꿈속의 일을 말한 것 같아요 꿈속에본 사실을 말하지요. 마음은 비록 정명하나 꿈을 깨고 나서 보면 은 마음이 분명하지요. 분명을 정명이라고 해요. 정미롭고 밝아. 그러나 어떠한 인연으로서 꿈속의 물건을 취하고자 하리요. 아무리 분명해서 꿈 이야기를 얼마든지 설명을 하기야 할수 있지만은 <웃음> 꿈속에 물건은 취할 수가 없죠. 꿈속에 보았던 물건이 꿈깬 후에도 있는 게 아니죠. 망본공이 요 망본공을 말한 거라. 근본 문명, 근본 망상이 본래 없는 것을 말한 거예요. 망상이 본래 없기 때문에 꿈속에 어떤 친구하고 같이 가서 어떤 좋은 보물을 얻었다 해도 그 보물 없죠. 꿈깬 다음에. 그래서 꿈속에 물건을 취하려고 하는 거나 같다. 그 말이죠. 꿈속에 물건은 취할 수가 없죠. 비유로, 꿈비유를 말씀을 했죠. 하물며 다시 원인이 없어서 본래 있는 바가 없으리야. 망상이라는 그 자체가 원인이 없어. 근본이 없다말이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있는 바가 없습니다. 망상이 본래 없다 그 말이에요. 망본공이요. 이런 법문이 대성, 최상성 법문 아니요? 여기 입각에서 조사, 선문에서도 이런 법문을 많이 갖다 썼죠보조가 진심직설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저 성중에 신라벌성에 연야달다가 어찌 인연이 있어서 스스로 머리를 두려워하여 도망치는 것이 있겠느냐. 그런 인연이라고는 없죠. 머리가 도깨비라고 말이죠. 자기 머리는 안 보이니까 도깨비라고 해가지고 겁을 내서 도망칠 까닭이 뭐가 있냐. 그럴 인연이 아무 그런 건덕지가 없다고 말이죠. 호련이 그... 광증이 쉬면, 미친 마음만 쉬게 되면, 머리는 밖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밖에 다른데 헤매다가 없던 머리를 어디서 잊어버린 머리를 다시 얻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는 그대로 있는 것 아니오? 지금 연달에다가 어? 머리가 없다고 괜히 착각해가지고 미쳤지. 미쳐가지고 없는 줄로 알아가지고 포두주를 했지, 어? 포두광주라고 그러죠? 포두광주. 연여 달다가 그랬죠? 포두광주. 연여 달다 아닌 사람도 다 그랬죠? 머리가 본각자리요 본각을 겁내가지고 본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말이죠. 다른데 헤매가지고 외도가 되든지 사방에 헤매죠. 사마외도 그렇지 않으면 범부 이승 이승이 되든지 범부가 되든지 사마가 되든지 외도가 되든지 다 포두광주죠. 모든 중생들이. 비록 미친 것을 쉬지 아니 한들 또 어찌 유실하리요 설령 연여달다가 광증이 그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머리는 그대로가 있잖아요 머리를 어찌 유실하겠느냐 유실하지 않고 참으로 유실한 게 아니잖아요 머리는 그대로 있어 아무리 미쳤더라도 미쳐서 사방에 없다고 헤매고 다닌다 해서 머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미친병이 없어져 가지고 자기가 머리가 본래 있는 줄 안다 해도 딴 데서 일부에서 따로 새로운 약 얻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신생이 아니요, 신득이 아니라 말이야. 새로 얻은 게 아니라, 보리를 얻는 것도 그와 똑 같다 말이야. 비유를 잘했죠. 부르나야, 망성도 그와 같으니 험망한 성질. 방상의 성질도 아까 연여달 따가 미쳐가지고 머리가 없다고 도깨비라고 사방으로 헤매고 다니는 그와 똑같단 말이야. 인하유제야 그 원인이 어디가 있음이 되겠느냐. 그 방상의 원인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야. 방상의 원인은 본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방상은 무인이죠. 망성이 본래 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성의 인연도 없고 저절로 것도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절로 연여 달다가 미쳤다가 저절로 없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지 사실은. 아까는 인연이 없다는 것만 말했죠? 상당히 어려운가 보지요? 원돈교 중에 최상승 법문이라 이보다 더 최상승 법문이 없어요. 부처님께서 이녀달따 미친 사람을 들어가지고 비유를 해서 일체중생들이 본래의 본각 진심을 위한 것에다 비유한 거죠. 내가 다만 세간과 업과와 중생인 세 가지 상속을 분별함을 따르지 아니한. 그 전에 세 가지 벌었죠 세간 상속, 중생 상속, 업과 상속 어? 그런 분별심을 매지를 아니한다면 여기서 불수라고 하는 두 글자가 가장 중요한 말이죠. 불수, 따르지 않은 거. 불수가 가장 중요해요. 불수 이자가. 따르지 말라 이거예요. 도깨비 따라가지 말라 말이에요. 불수 이자가 가장 중요함. 몰라도 도깨비 따라가. 얘네들 딱 괜히 거울 보고 도깨비라고 미쳐가지고 사방에 헤매는 것이 거기에 미친 광증을 따라가는 거지. 따라가지 안 해야 돼. 불수. 신신명에는 그것 나오죠. 귀군득 지옥. 추조 실종이라 그 전에 한번 내가 말했죠. 반조하는 게 아니에요. 반조와 반대말이요. 반조와 같은 뜻으로 보면은, 어, 다르지. 수조란 말은 반조와는 달라요. 육진경계의 마음이 분별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조는 분별심이요. 반조는 분별을 떠남이고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친신명의 귀군득지요 근에 돌아가면 근이 근본 본각이요 본각에 돌아가면 그총질를 얻게 되고, 제대로 보리를 얻게 된다 말이에 깨달음을 얻는다 말이에 열반경에 종 자와 진자 설명이 나왔었잖아요. 열반경에 기억 안 나죠? 잘 그래도 부산은 열반경이 인연이 있어 가지고 끝까지 다 마쳤죠. 서울에서는 열반경 여기 뽑다가지고 좀 한다고 한. 몇권 몇 하다가 도처님 열반할 때막 눈물 주룩주룩 흘리고 뭐두 슬퍼하는, 애도하는, 거까지크다 그냥 그만 덮어버렸어요. 그럼 못했어요 서울서는. 부산이 대단한데, 이거. 열반경을 다 끝을 마쳤습니다. 다만. 수조실종이라 비춤을 따르면 비추는 것은 여기말은 비추는 것은 비추는 것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당선 유물에 충물하는 거예요. 충물, 그러니까 불수를 해라. 바로 이 수조란 말이 충물이라. 천자문의 충물, 어떤 물질계, 사물의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견물생심하는 거. 그래서 불수가 가장 중요한 거요. 뇌가 다만 세간과 업과와 중생인 세 가지 상속을 분별하는 것을 따르지 안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3년이 끊어졌기 때문에 세 가지 인연이 끊어졌기 때문에 세 가지 원인이 나오지를 않는다. 세 가지 인연은 세 가지 분별이죠. 세 가지 분별이 끊어지면 세 가지 원인이 나오지 않는다. 세 가지 원인이라 하선 어 세간 업과 중생을 분별하는 그세 가지 원인 업상전상 현상 삼세죠. 현상, 삼세 참세 같은 게 나오지를 않는다. 그래가지고 곧더 마음 가운데 연여달따의 비친 성품이 저절로 쉬게 되리라만 너 마음 속에 연여달따와 같이 비친 그 광증이 저절로 쉬게 될 것이다. 저절로 쉬면은 되는 거죠. 깨치는 거죠. 광성이 자활한다 말이에요. 쉬게 되면은 어찌 되냐? 미친 마음이 쉬게 되면은 망심을 쳐 직볼이라고 가지요 어? 광심을 쳐 직볼이라. 망심을 쳐 직볼이라는 말도 있고. 험한 마음 쉬는 곳이 곧 볼이라. 별것없어. 광심을 쳐 직볼이라. 이 자리가 바로 볼이라만 직보리라. 광심이나 망심이나 같은거지 어느나. 그렇잖아요 광이 바로 망이죠. 광심이 취하는 그 자리가 곧보리다요 광심의 물체가 직보리. 생사열반 본평등이라 망심의 물체라고 해도 되고 생사열반이 원래 평등하다. 두 가지를 다 하려면 뭐 긱볼이요. 토를 이렇게 달아도 되기요. 감산대사 오도송에 이런 말이 나, 나오죠. 별이 일념 광시물 <웃음> 내외 건지니 구통첩이라. 이자 문자요. 높은 자죠. 이걸 발음 문자요. 이런 거저어 봤자 더어렵기만 하죠? 예? <웃음> 광심월자가 직불라는 거예요. 미친 마음, 미친 마음이 광증이 그치는 거. 그치는 그 자리가 바로 깨닫는 볼이다 생사 열반이 본래 평등하다. 감산대사 오도성의 별이 일념의 광심 거라니. 이제는 그래 인자와 같죠. 별이란 말은 배란간 눈을 뜬거지요 도깨친 거요. 눈뜰때한 생각에 미친 마음이 딱추었어 아까 연네들 따의 그 광심이 거치는 것처럼.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뜨느냐. 내외 근진이 구통철이라. 내외 근진이 함께 통철하더라. 통자로 발음합니다. 통 동의 아니요 예. 동장하는 동자가 아니라 연통이에요, 통. 내외명철이라고 나오죠? 육조탄경에. 예. 성철씨님이 내외명철 굉장히 주장하고 그랬죠? 좋은 것만 주장한 거지, 이거. 내외명철이 좋은 말아니요 그와 같이 내외 근진이 내근과 외진이죠. 이건 육근이고 육진이고. 내외근진이 함께 통찰 툭 터져버려서 육근육진이 본래 있는 게 아니요. 육근육진에 막혀 있는 게 없어요. 산하석백이 다 걸림없어요. 장애가 없는 거예요. 툭 터지고 보니까. 너와 나도 없고 자타와 이 피차를 전부 다 초월한 거죠. 번신 촉파 태어공하니 몸을 한번 뒤쳐가지고 태어공을 촉파하니 허공도 무너진 거요, 이제. 허공까지도 몸을 뒤쳐서 태어공을 부딪혀 깨트려 부르니 허공도 분쇄하고 대지가 평침한 거뭐요 만상삼나 임기멸이라 만상삼나는 이 글자 구분을 맞추려고 삼나만상을만상삼나라고한 거예요. 글자 이자 높으니까 이건 낮은 거니까 서로 대구를 이루려고. 삼나만상이만상삼나가 마음대로 제 멋대로 생겨다 하지 아무 상관없어. 삼나만상이 기멸을 제 멋대로 하고 있, 있더란 말이에요. 걸릴 게 없다 그 말이죠. 삼나만상이 기멸하는 것에 걸림이 없단 말 아니요? 헌신, 촉파, 태어공이 무섭지요. 그렇게 공부가 돼야 돼. 간산대사 도깨친그 오도성 아주 참어있지 않아요? 근데 이 도성대로 오도성 가운데 저런 오도성이 잘 없어요. 그야말로 참이 쇠와 쇠, 쇠와 돌 모든 것을 다녹여가지고 그냥 만들어버렸지. 죽대버렸어요. 그런 강한 돌 같은 또다또 녹아 돌과 흙이 다 녹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없어진 그와 같이 지금 되어버렸